정상적으로도 사람이 하룻밤 자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꿈을 꾸는 어떤 수면 구간인 렘수면이라는 수면 단계가 네 다섯 번 정도 지나갑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구나 다 하룻밤에 네 다섯 번 이상의 꿈을 꿀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어나기 직전에 꿈만 기억하는 것은 렘수면 단계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깊은 잠을 잘 이어서 자는 경우에는 이게 기억에 저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램수면을 잔 직후에 혹은 램수면 중에도 자주 깨어나고 있다면 이것이 자꾸 기억에 저장이 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개의 꿈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꿈을 여러 개로 꾸고 그러기를 자주 경험하고 계시다면 자는 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뇌는 자주 깨어나고 있다 라고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많이 꾸고 개운하지 않은 그런 질이 떨어지는 수면이 원인이 되는 그런 수면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엄밀하게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좀 단순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꿈을 기억하지 않는 날이 더잘 잤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룻밤 중에 꿈꾸는 수면 단계인 램수면이라는 단계를 네번 혹은 다섯 번을 거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구나 다네 다섯 번 정도의 혹은 그 이상의 꿈을 꿀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걸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렘수면 단계에서 다시 깊은 수면 단계로 잘 들어간 경우에는 이것이 기억에 저장이 되지 않거나 혹은 깨기 직전에 꿨었던 꿈 정도만 기억을 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렘수면이라는 꿈꾸는 수면 단계 뒤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자주 깨고 여러 차례 깬다면 그때마다 이 꿈들이 기억에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개의 꿈을 라고 기억이 난다면 바꿔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밤중에 어, 꿈꾸는 수면 렘수면드에몇 차를 깼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이 모든 어떤 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어, 보통 우리가 꿈과 관련해서는 꿈을 꾸지 않고 잔 날이 깊은 잠을 더잘 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